보니까 여기는 폴을 쓰는데 여기 씬스 쓰셨잖아요 네 그게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폴은 뭐뭐 동안이고요 네. 씬스는 네. 뭐뭐 이후로예요 네. 그러니까 뭐뭐 이후로로 쓰일 때는 정확한 네. 연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2017년, 1954년 그런 아. 식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네. 폴을 쓰면 2시간 동안,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로 따라 달라져요 아. 어, 선생님 시작 깔끔, 명쾌, 통쾌, 상쾌네요. 와, <웃음> 대박사품인데요. 이렇게 하고, 네. 이제, 음 잇, 가주어, 토, 진주어. 아, 가주어인 아. 토, 진주어가 있어요. 대박, 대박이다. 어, 잇, 쓰고요. 사장님, 잇지가 네. 오겠죠? 워즈나 네. 그리고, 이게 형용사가 와요. 아, 형용사가 오고. 그리고 t 가 오고 진주어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네. 주의할 점은 여기 앞에 네. is는 해석을 해주지 않고요. 네. 뭐뭐하는 것은 네. 앞에 형용사, 뭐뭐하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석을 해주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네. 원래 문장 형태로 바꾸면 to, 네. 진주어, is, 네. 형용사 이렇게 오면 돼요. 아, 선생님 질문 있어요.